센티미터에 달해 수작업으로 객표 이번 비례투표 투표용지 길이가 48센티미터에 달해 수작업으로 개표 이번 비례투표 투표용지 길이가 48센티미터에 달해 수작업으로 개표 이번 비례투표 투표용지 길이가 48센티미터에 달해 수작업으로 개표 이번 비례투표 투표용지 길이가 48센티미터에 달해 수작업으로 개표 이번 비례투표 투표용지 길이가 48센티미터에 달해 수작업으로 개표 이번 비례투표 투표용지 길이가 4 8 c m 에 달해 수작업으로 개표 이번 비례투표 투표용지 길이가 4 8센 m 에 달해 수작업으로 개표 이번 비례투표 투표용지 길이가 4 8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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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길이가 48cm에 달해 수작업으로 객표 이번 비례투표, 투표용지 길이가 48cm에 달해 수작업으로 객표